가로로 그냥 해야지 어, 뭐야 가로로 하는 거. 얼굴이 안 나와 하이 오늘은 제 손목 보고 여러분들과 안녕 남매피입니다 식목일이요식목일 어, 예. 티켓팅 제가 왜 해요? 저는 공연자인데 제가 티켓팅해서 티켓 안 되면은 공연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하실래요? 자리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죠? 이번에 한 삼사천 되지 않나? 다매진은 아닐 거예요 어딘가에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어디냐면 저의 마음속입니다. <웃음> 죄송해요. <웃음> 이걸로 받침대를 써야겠다. 와 아, 됐다 이제. 메피스토 엔딩 해석이요? 메피스토 엔딩은 전 이미 다.. 아.. 아 낚여가지고 스포 했잖아요. 아... 아, 아 질문 아닌 누구냐 <웃음> 질문 아닌 누구냐 야 우리 애들 아니야 아 우리 반 애들 아니야 아야 우리 반 애들 야넌 뭐야 야 우리 반 애들 아니라고 야 아니야 맞아예 아, 죄송해요 아. 사죄드립니다 제 가마 한번 보세요 예제정수죄죄 제 보세요 죄죄합니다죄아죄죄아아죄죄 예, 아, 질문으로 유도를 해 야, 그 질문으로 유도를 하면 어떡하냐 오빠가 그 읽어버릴 수밖에 없잖아 다른 질문 하자 빨리 식목일 스포요 식목일은 일단 저 혼자서 단독으로 하고요 게스트는 아직 생각을 안해봐가지고 아마 단독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노래는 한 20곡 이상 부를 예정이고 네 여러분들이 드, 듣고 싶어하시는 제 앨범 노래들을 다 부를 거고 인피니트 거 노래는 아마 안할것 같기도 하고 네. 임페리트 고 노래 중에 제가 혼자 부르면 뭐 들, 듣고 싶을 만한 노래 있어요? 아 시간아요? 아 시간아, 아그 나... 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노래 잊고 있었네. 시간이 또 멈춘 가요. 그곳에 혼자서 나흐고 있지만 눈물이 멈춰서 나 웃고 있지만. 뷰티풀. 아, 뷰티풀 진짜 오랜만이다 뷰티풀 원래 제가 혼자 보쌈 느낌으로 부르려고 했었던 좋아하는 넘버요? 좋아하는 넘버는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해요 진실이 무엇일까? 어떤 가치가 있나? 세상을 바꾸는 것이 바로 진실 심판하리라? 아까 프레스콜 영상이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돼요 내 모든 욕망들 깨어나 내 안에 두려움 모두 불태우리라 새로운 나의 삶을 시작해 우연히는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생긴 걸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 종강한 대학생, 시간 개념이 없다. 와, 저도 종강해가지고, 와. 그래도 시험을 잘 봐가지고 좋은 성적을 어, 유지할 수 있... 어 예,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도 좋은 성적이 아마 나오...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30분... 오늘... 아, 지금 30분이요? 네, 오늘 마이크 차로 가겠습니다 저 그러면 안녕 이따 공연에서 보는 분들은 네 이따 맵피스트로 네, 만나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인스피릿 여러분들은 네, 제가 조만간 또 찾아뵐게요 안녕 보기 좋았더라 사람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지금은 어떠세요? 여전히 보기 좋으십니까? 응. 안녕 빠이 응.